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9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화는 잠시 희망을 가졌다가 더욱더 절망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또한번 느꼈는데 요즘 주에라보다 정겨울한테 더 화가 나는데요. 저만 비뚤어진 시선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겠죠? 이 작품은 나쁜 악당들한테 분노해야 하는데 대체 왜 착한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기대를 걸어보고 19화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화의 포인트는 정겨울이 가짜 목격자의 행방을 찾았다는 것이었죠. 주에라는 그를 외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뜬금없게도 가짜 목격자는 효자였고 어머니에게 주에라가 오세연을 살해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usb를 넘겼습니다. 정겨울은 다음화에서 이 usb를 받아내겠죠. 문제는 주에라가 정겨울이 앞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에라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정겨울의 이모가 순간 너무 미웠어요. 이 작품에서 착한 사람들은 시청자들을 왜 그렇게 화가 나게 하는지요. 이제 주에라는 정겨울이 정상인 걸 알게 된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주에라는 20화에서 정겨울을 계속 쫓을 것이고 겨울이가 usb까지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써서 빼앗겠죠. 그걸 찾지 못하는 순간 이 드라마는 바로 결말이 나는 것이니까요. 정겨울은 증거를 뺏긴 것도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옥상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서태양이 그녀를 구해주려다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서태양은 큰 부상으로 오랜 시간 병상신세를 지게 되고 주예라는 서태양이 이렇게 된 것에 정겨울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정현태에 대한 복수심에 다시 불이 붙게 되죠. 이번에는 서태양마저 저렇게 크게 다쳤으니 오세리는 더욱 정겨울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런 와중에 서태양 엄마가 데리고 있는 남소희의 붉은 반점을 특별하게 주시합니다. 남유진 집안은 남소희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그 내용에 붉은 반점이 적혀 있게 되죠. 결국 오세리는 남소희가 정겨울의 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은 주애라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도 서태양을 계기로. 정겨울과 오세린이 연합작전으로 통쾌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세린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쓰레기 같은 남유진과 주에라에게는 분노를 따로 조절할 필요 없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세린의 불같은 분노가 어떻게 주에라에게 돌아갈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 가족이 다시 행복하고 주에라와 남유진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